안녕하세요. 대구아파트 가격 하락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변에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수성구는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하고는 뭐 사실 대화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그냥 놔두시면 되고 단지 급한 분들은 팔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 그리고 예전을 뒤돌아보면 IMF 때까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때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구군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죠. IMF 때 군생활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은 군생활을 안 하고 제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장사 개념으로 했었는데 저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짝스럽게 생긴 광우병이라든지 다양한 사태들이 발생되면서 고기집 장사가 제대로 안았죠 그러면서 뭐또한번 어떤 경험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매득을 날리든 매천을 날리든 계속해서 어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해왔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년도 그 상황에서는 실제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고 아직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투자로 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얇은 지식으로 뭐 아파트 가격이 이렇다 주택 가격이 이렇다 대도 않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뭐 저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하고 토론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하고 틀리면 본인의 생각대로 진행을 하시거나 실행에 옮기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모든 것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걸 또 100% 믿을 필요도 없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2008년 9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었다. 그때하고 지금은 아주 상황이 틀립니다. 대구에 단한 분도 이렇게 엄청나게 재개발을 해서 돈이 풀린 적도 없었고 엄청나게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예전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판단의 능력은 본인들이 키워야 되고요. 예전도 모르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뉴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다디벼보면 나옵니다. 찾아보면 나오죠. 이거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시절에 부동산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시절에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었고 그 시절에 사업이 실패되면서 부동산까지 같이 붕괴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죠. 물론 경기 악화 코로나 그리고 금융위기보다 더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그때 거시질하고 틀립니다. 3, 4억이 아니죠. 지금 7억, 8억, 6억. 이런 상황에 내 집이 가격이 내린다 안 내린다. 물론 내 집에 이자 낼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전혀 관계가 없고 투자를 하지 않고 았 평생 사는 집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악화되고 돈이 돌면 사기꾼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니 이런 얘기도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은 어,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노력을 했다. 저한테 전화를 한통 했는 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노력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인터넷 매체에 돌고 있는 기본적인 뉴스와 영상들은 항상 챙겨봐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노력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하셔라. 연락 문자 보내고 전화 주는 게 노력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벌고 싶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까먹고 싶지 않은 생각에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망할 기미가 아주 다분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세상에 공짜가 없고 누구든지 뭐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투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 생각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긴 얘기 자꾸 해봐야 큰 의미 없는데 문자, 전화, 토론을 하려고 전화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묻는다고 그게 해답은 아닙니다. 예전 기사를 챙겨보던 예전 영상을 챙겨보던 내가 주변에 지인이 없다면 은 주변에 지인을 만들만큼 뛰다녀 보던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런 것 이상의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 투자 투기 아니면 은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얘기지 평생 집을 살 생각할 생각이 없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모든 유튜브나 기사나 예전 자료들은, 어, 꾸준히 봐서 나쁠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고 보면서 결국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